안녕하십니까 크리스토메타 콩콩입니다. 3월 c p i 가 5.0%포인트로 나오면서 인플레 완화가 확인이 보고 있습니다. 아직 한차례 금리 인상에더 남긴 했지만 0 2 5포인트 확실시 되고 있어 시장에선 이제 회복장에 접어드는 단계가 아닌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지 그리고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우리가 알수 없기에 애 애들 그렇듯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 말고는 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3 포트폴리에 넣을만한 코인 베스트 5 중복 선정 기준은 앞으로 주목받게 될 메타와 프로젝트 규모 등인데 물론 주관적 견해이기 때문에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당연히 포트폴리에 넣어야 하는 것들이라 제외합니다. 차트야 다들 바닥 기고 있는 수준이라 차근차근 주워나가는 마인드로 접근하면 나중에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첫 번째, 아비트럼. 아비트럼은 이전에도 주목해야 할프로젝트로 다뤘었는데 그때 당시엔 더큰 바른 계획도 싫지 않았던 순수 개발단체 느낌이었는데 얼마 전 네트워크 발생에 따른 보상으로 에어드랍을 진행하며 TG 및 레이저 거래 상장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아비트럼은 블록체인의 영원한 숙제인 확장성을 해결할 수 있는 레이어 2 솔루션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 처리 속도의 종적인 확장성 그리고 다른 레이어 1 생태계와의 호환을 통한 횡적인 확장성을 해결합니다. 쉽게 말해 이더리움을 더 빠르고 보안성 좋게 만들어 실생활 적용성을 좋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비테룸은 상장 이전부터 엄청나게 큰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상장 이후 덤핑 논란 및 재단 물량 비속 문제, 거버넌스 분열 등 여러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차트는 여러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지위를 봤을 때주 이더리움 생태계 및 블록체인 전체 생태계 확장에 큰 기여를 할수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으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만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마스크 네트워크. 마스크 네트워크는 웹 3.0 기반 SNS 보안 솔루션 프로젝트입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메시지를 보안화해 전송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트위터에서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고 있는데 트위터 내에서 코인 지갑을 연결해 코인을 저장 및 전송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ITU라는 시스템을 도입해 트위터 내에서 토큰 세일을 진행할 수 있게 합니다. 사실 이런 거다 떠나서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 근본 없는 도지로도 이 스킬을 먹었는데 마스크만 잘만 메이드하면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을만한 뉴스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이것때문이 아니라도 프로젝트 자체적으로도 기술력과 비전은 어느정도 인정받는 수준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업비트 BPC 마켓에서 워낙하게 상장을 했다면 그래도 기본 이상이 된 것이라 주목해볼 만한 프로젝트입니다. 세번째, 스레 r e s 이미 한번 업비트에서 뉴사이퍼로 상장한지 크게 한번 해먹은 가족력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블록체인 보안솔루션 두 탑이었던 누사이커와 킵 네트워크의 하드머지를 통해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스레스 홀드입니다. 하드머지는 하드포크와 반대 개념으로 두 개의 다른 체인이 하나로 합병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안 솔루션은 레이어 2및웹 3.0 메타에 종속 테마라 할수 있는데 블록체인 간 연결 및 보안, 즉 개방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안에 대한 리스크는 커지게 됩니다. 각각 자신들의 네트워크 안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마다 보안에 대한 리소스가 크게 증가하는데 퍼블릭 체인 입장에선 그 리서스에 투자를 더 하지 않고 스트레스월드의 외주를 맡겨버리면 효율적으로 확장성과 보안성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인 거죠.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기술력이나 백헌는 확실한 편입니다. 그리고 누사이퍼가 이전에 업비트 워나마켓에서 한탕 크게 해준 만큼 한탕에 대한 DNA가 스트레스월드에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뇌피셜 한방울 네번째,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입니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지갑 주소나 메타데이터 등과 같은 읽기 힘든 정보를 읽기 쉬운 정보로 변환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유튜브 채널별 복잡한 주소를 채널 운영자가 자기 자신만의 도메인 이름으로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저들이 주소를 확인하기도 쉽고 접근성도 좋아집니다. 이런 방법을 이더리움 주소 등에 적용시키는 건데 희소한 지갑 주소 명의 높은 값에 거래되는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5억 미만으로 거래되는 게 최고가인 것 같은데 ENS 도메인 자체는 생태계에서 고유 아이디의 역할을 하며 이 자체적으로도 NFT이기 때문에 희소한 ENS 도메인의 가격이 이전 NFT 열광 때처럼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적어도 NFT 작품보다는 활용성 측면이나 범용성 측면에서도 더 강점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못 받아도 어피트 워너마켓 상장 전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유니입니다. 유니는 최대 탈북한 거래소인 유니스왑의 거버넌스 토큰입니다. 디파이 메타가 큰 붐을 일으켰던 20년 9월에 만들어졌는데 최저가 대비 7600%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디파이 거품이 꺼지고 각종 문제들이 생겨나면 큰 하락을 맞았고 별다른 이슈 없이 10달러 미만에서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위기와 미 정부의 크립토 관련 규제로 인해 FTX, 코인베이스 등의 슈퍼메이저 거래소들이 몰락하며 다시금 탈중앙 거래소로 관심이 몰려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4월 4일에는 유니스업의 월간 거래량이 코인베이스를 앞질렀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디파이 버블이 붕괴되고 재정비에 들어가며 거버넌스를 통해 덱스 운영의 안전성 및 활용성 등이 보완되며 중앙화 거래소의 유저들이 다시금 덱스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덱스 수요가 늘게 되면 거래소 운영 정책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토큰 유니에 대한 가치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저도 유니를 들고 있는데 이게 저도 모르게 에어드랍을 받았더라고요. 19년도쯤 유니스업에서 어떤 토큰 아이디어를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이 토큰은 사라졌고요. 그런데 이 시기에 트랜잭션이 있던 유저들 대상으로 유니를 에어드랍 펼줬었는데 이걸 몰랐다가 22년 2월인가 메타마스크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최고까지 전 가치로 보니 약 4천만 원 정도였는데 뭐 발견했을 때 이미 나락이었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탈중앙으로 수요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 코인을 뽑아봤습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좋은 투자전략은 완전 망했다 싶은 알트 제외하고 모든 종목에 나눠서 시뿌리듯 다시 하놓는게 가장 좋은데 이게 억단위 정도 CD면 할만한데 그 이하 CD에서는 하면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몇개라도 추려보았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